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. 참 오늘은 어떤 음료수를 마셔볼 거냐면요.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. 노래 부르다가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. 뭐부만이다아저 어, 완전 노래 열심히 불렀거든요. 저 음료수 한잔하겠습니다 역시 노래 부를 때는 보컬이지 그럼 이제 옷을 제대로 벗고 혼자서 신나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맘그 사랑이여 제 마음이 생긴 일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양노지기 마셔야 되겠죠? 오늘은 코인오네방에 가서 모델을 부르면서 포카디스에스를서 마셔봤는데요 다음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료수를 마실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